어,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물만 먹고 살찐다 네, 사실 물만 먹고 살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 초능력자거나 저세상 사람이거나 네. 지구, 지구인들, 지구 외계인이거나 뭐 그렇겠죠 지구인들 중에서는 물만 먹고 살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근데 왜 물만 먹고 살이 찐다고 느끼느냐 하면 사실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게 아니고 어, 생각하지 못한 음식 섭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 나는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먹는 거, 식사하는 거, 뭐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살이 잘 찌거나 혹은 너무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어, 물만 먹고 살찌는 체질인가 봐 체질이 더러워서 그렇다는 등 뭐, 어? 기초대산이 낮아서 그렇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또 신원장 님의 팬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신원장님 얼굴 한번 볼까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웃음> 네. 저분 저분도 대단히 어색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자. 네. 그래서 그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떻게 어,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잘 할까 저희가 고민하는 건 항상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 할까 어, 할 때에 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시는 음식이 바로 이 음료수들입니다 자 오늘은 소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들이 여기에 보이시죠? 네제 제 화면 어, 저희 컴퓨터 화면에 바탕화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네자 이렇게 해서 콜라 그 다음에 감귤주스 위일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제가 좋아라 하는 스타벅스 편의점 카페라떼 네그 다음에 어, 뒤집어놔도 누가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우리는 라방이잖아요 까도 됩니다 포카리스웨트 그리고 어, 탄산수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네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 네, 요구르트 이렇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이 이 수많은 소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이랑 스타벅스 커피 엄청 즐겨 마시는 거예요. 아, 좋아. 깜짝 놀랄 결과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음, 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제품화 되어 있는 것들은 뒤에 보면 영양 정보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콜라, 콜라를 보시면 콜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음식을 보실 때에 이렇게 뒤를 한번 보세요. 뒤를 보시면 네, 이게 잘, 잘안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영양 정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가 내려놓고 다시 볼게요. 자 이제 막내 맘대로 내막 하고 있어 자 이쪽으로 보면은 똑바로 보이겠죠 네 영양정보 네, 영양정보가 있습니다 이 영양정보에 보면은 나트륨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류 그리고 총 내용량이 얼마다 칼로리가 얼마다 그리고 지방이 얼마가 있고 트랜스지방뭐 포화당 포화지방 어, 이렇게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 얘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품화되어 있는 데는 다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총 내용량이 500에, 어휴, 파파총 내용량 500에, 영양정보에 180kcal, 나트륨이 얼마다,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다들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윌레도, 이렇게, 뒤에 보면은, 영양정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 네, 얘네들 다 마찬가지로 쓰여져 있고요. 어, 옥수수 염차는 없더라고요. 얘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네, 제가 표시가 안된 것들을 봤던 게 맥주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구르트, 요구르트도 보면은 뒤에 이렇게 영양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음식을 드실 때에 자, 다시 넣고 보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음식을 드실 때에 이 뒷면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뒷면에 영양정보가 나와 있고, 어, 영양정보를 보는 법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양정보를 보는 법과, 그 다음에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죠? 여덟 가지의 음료수를, 어, 다이어트를 할 때에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양 정보를 보는 방법에서는 어, 첫 번째는 총 칼로리를 보십시오. 네,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이 어, 총 양이 총 부피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보십시오. 네, 그리고 어,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 칼로리 밀도를 계산을 합니다. 칼로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음식을 비교를 아, 저기 음식이 저, 종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비교를 할 때에는 어,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료 같은 경우에는 100ml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음료가 아니고 고체라고 형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 음식물 있잖아요. 이 음식물들을 볼 때에는 100g 단위로 비교를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100g당 칼로리가 얼마냐, 100ml당 칼로리가 얼마냐 이두 가, 이, 이걸 두가 이이 가지고 칼로리 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칼로리 밀도를 가지고 이 음식이랑 이 음식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라 콜라하고 감귤 주스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얘랑 얘 중에서 어떤 애가 칼로리가 높을까요? 를볼 때에는 반드시 칼로리 밀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양정보에서 보시다시피 나트륨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이네 가지를 보면서 어그 탄수화물 아래에 보면 당류가 얼마냐 식이지방 식이섬유가 얼마냐라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실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만 보시고요 그 아래에 쓰여져 있는 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류와 어 식이 지방 식이 섬유 아 식이 어 자꾸 왜 지방이라고 그러지 네 식이 섬유 이두 가지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탄수화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어이 내용들은 지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따로 분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 내용을 보시면서, 자, 그러면 또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네, 윌. 자, 윌. 윌 가지고 한번 봅시다. 네. 자, 네, 윌이 있습니다. 어, 예, 얘네들도 오징어 게임의 마케팅을 지금 따라하고 있군요. 네. 위일 영양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 총 내용량이 150ml, 그 다음에 총 칼로리가 140 어, 140kcal, 나트륨이 90mg이 있고요, 탄수화물이 21g이 있는데 그 탄수화물 중에서 당류가 13g, 식이섬유가 3g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방도 4.9g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트랜스 지방은 없고요. 포화지방이 2.7g, 콜레스테롤이 20mg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5g, 그리고 칼슘이 82mg이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요, 얘도 볼까요? 네, 얘도 어디 보자,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얘도 보면은 나트륨이 얼마가 있고 탄수화물이 17g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류가 15g이 있다 지방은 총 8g이 있고 트랜스 지방이 0.5g 미만 포화지방이 4.2g 총 콜레스테롤이 25mg이 있고 단백질은 4.5g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탄수화물 따로 그다음에 당류가 따로 지방도 따로 뭐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이 다 따로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 내에 당류가 있고 지방 내의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네.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을 볼 때에도 좀 똑똑하게 하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지금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음식을 보면서 어, 좀더 남들보다 똑똑하다 나나 나 똑똑해 어, 그렇게 하십시오 다들 너무 죄송해요 다이어트너 무식하게 무 아,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똑똑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의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될 때에는 사실은 저런 영양 성분들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조, 맞냐, 어떤 영양소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과 관련이 된 것이고 다이어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음식에서 칼로리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먹었을 었 때에 총 칼로리 섭취가 얼마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 음식과 이 음식 중에서 내가 어떤 게더 좋을까요? 를할 때에는 어, 그 칼, 음식의 칼로리 밀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 한 번씩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음료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콜라, 그 다음에 감귤 주스, 윌헬리코박터 네. 프로젝트 윌윌 <웃음> 윌. 그 다음에 스터벅스 카페 라떼, 그리고 포카리 스웨트, 뭐, 탄산수, 옥수수 수염차, 그 다음에 요구르트, 요구르트, 요구트랑좀 다르죠. 어, 이, 이 종류들 중에서 살이 가장 잘찔것 같은 것이 어떤 건지 댓글 한번 쭉 달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야, 이, 탄산수 하고 옥수수 수염차 빼고 그나마 얘들 이 중에서는 이거는 살찌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네, 자 앞에 앞에 달아주세요 살이 안찔것 같은 것이 것, 이거. 살이 잘찔것 같은 것 이거 요렇게 하나씩만 좀 달아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는 제가 어, 우리 살안 찌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 자, 네, 쭉 한번 어, 살찔것 같은 거 위로 배우신 분 포카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 어, 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250 얘가 한 사이즈 하나가 250 여기 여기에 적혀 있죠 2 250ml가 108kcal라서 단위 칼로리를 보면 43.2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감귤주스는 500, 500에 180이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그러면 단위 칼로리가 36kcal. 자, 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건강하니까 참 좋을 것 같죠. 네, 지금 내 네, 스페이스 제로 님하고 워너비 님이 지금 글 댓글을 남겨 주신 두 분께는 제가 어, 커피 쿠폰을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보자. 140kcal, 150 150ml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위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어, 93.3이고요. 서타벅스 카페라떼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200 200ml에 160kcal. 그러면 얘는 단위 아, 칼로리 밀도가 80자 그리고 포카리스웨트가 참 건강할 것 같은 음료죠 네, 운동하고 난다음 먹어보자 자 포카리스웨트는 제가, 제가 이렇게 보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난 노안이야 <웃음> 네 이렇게 가까이 좀잘안 보여요 죄송해요 어, 60kcal 240ml에 60kcal 리라서 얘는 칼로리 밀도가 25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0kcal 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실은 살안 찝니다 어, 하지만 탄산수 많이 드시면 소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어, 옥수수 수염차는 어떨 것 같아요 <웃음> 멀리 보기 하지 마세요 안보여 진짜 안보여요 <웃음> 네 지금 세분 어, 지금 미선시까지 해서 어, 세분께는 커피 쿠폰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수염차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얘는 일단 영양정보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웃음> 예상컨대 예상컨대 얘는 당분이 들어갑니다 어. 네. 당분이, 당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분이 아예 없는, 없는 상황이 되면요. 저장이 안, 그니까 보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실과 이런 거 배웁니까?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우셨을 거예요. 저장법 중에서 당장법과 염장법이 있다. 그래서 소금으로 음식을 보관할 거니, 당분의 음식을 보관할 거니, 가장 대표적인 당장법, 그러니까 당분으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이 잼이죠, 잼. 음. 자, 그다음에 요거트. 야, 이거 살 진짜 많이 찔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요거트. 네. 요거트는 어, 이거 한 개당 한 개당 65cc, 65ml고요. 얘는 총 45kcal가 있어 가지고 69kcal입니다. 칼로리 밀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음료에 칼로리 밀도를 다 보여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어, 지금 아까 앞에 댓글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보자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살 포카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살이 찔것 같은 것은 위리다 살이 안찔것 같은 것은 포카리다 지금 살이 안찔것 같은 음료 탄산수 탄산수 빼고 네 탄산수 빼고 살이 잘찔것 같은 거는 편의점 수박 음,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이 잘찔것 같은 게 감귤 주스 감귤 주스 살이 안찔것 같은 거는 포칼이다 어, 자 그러면 제가 네또 댓글 뭐네 남겨주실 분들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그 순서대로 한번 나 볼게요 1등 2등 3등 4등 음, 보자 4등 3등, 3등 3등 어디 갔니 3등 3등 3등 4등 5등 5등 6등. 자, 7등. 넌 왜? 이렇게. 자. 네. 제가 그, 다이어트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그니까 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가 너무, 당연, 뭐, 너무 똑바로 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문제가 될수 있는 음료를, 어, 보여드리면,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짜잔. <웃음> 네. 이게 뭐라고. 자. 네. 순서가 이렇습니다. 네, 한눈에, 한눈에 보이시도록 만들어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1등이 윌이고요 2등이 편의점 그 스타벅스 카페 라떼. 3등이 요거트, 요구르트, 요구르트. 4등이 콜라. 5등이 감귤 주스. 6등이 포카레스웨트. 7등이 트레비 옥수수 수염차는 날 몰라.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죠? 지금 결과가. 네.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음료와 칼로리가, 문제가 되는 음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이어트 할 때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음료가 윌입니다, 윌. 예.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1등, 1등이 윌, 2등이, 편의점 라떼, 3등이 요, 요구르트, 4등 콜라, 5등 감귤 주스, 6등이 탄산수, 아, 저기, 그 포카레스웨트, 7등이 탄산수,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그냥 그 심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야 이거는 문제가 안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라는 게 완전 다른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어, 다이어트의 방식이 음식의 종류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사실은 이렇게 칼로리가 다 있기는 하지만 저런 걸다 따지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대신 어떤 방식으로 먹을 거냐에 집중하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하나씩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윌 같은 경우에 어뭐 변비에도 좋고 뭐 식이섬유도 들었고 이렇게 해서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베이스를 잘 아시겠지만 우유 베이스예요. 그래서 요거트, 버터, 치즈 이런 애들은 그냥 사실은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할 때또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릭 요거트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우유 베이스로 만들어놓은 거라 가지고 칼로리가 낮지 않아요. 그니까 낮을 거라는 상상 속에서 드시는 거. 아니면 건강할 거라고 하는 것에서 어, 착시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야 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런 음료들을 드시면서 이런 음료들을 드시면서 살은 굉장히 많이 찔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먹고 난 다음에 안 먹었다고 자꾸 그래요 안 먹었대 네, 난 먹은 게 아니야 오늘 소풍기가 준비했습니다 <웃음> 먹은 게 아니야 <웃음> 네. 그래서 윌 같은 경우에도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를 감안을 해서 드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섭취량을 조정을 해 가셔야 됩니다 건강하니까 살이 찌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카페라떼 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드실 때는 당연히 조심을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식단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 정말로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드시고요 왠지 이거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 먹으면서도 깨름직하고 덜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편의점 그냥 라떼가 아니라 편의점 라떼니까 어, 당연히 이제 뭐 설탕도 많이 들었을 거고 다이어트하는데 문제도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심해서 드십니다 네. 참고로 어, 지금 이, 이 라떼, 편의점에서 파는 이 라떼하고 스타벅스에서 원래 파는 라떼랑 칼로리는 거의 동일입니다. 얘가 당분이 좀 들었겠죠? 다른 것보다는. 하지만 어, 칼로리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으니까 네 기왕이면 맛있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네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도 이거 문제가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얘가 그 혹시 저런 생각하세요? 이게 장에 좋을 거야. 네. 아. 어... 이건 이건 그냥 어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네. 얘는 그냥 설탕물입니다. 아, 어, 이이 그다음에 얘의 문제가 적어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네 드셔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네이 정도면 빨대 빨다 꽂아가지고 한 방에 털겠어 <웃음> 하모니코블리시네 그런 정도로 사실은 드시는 양이 많아지게 돼서 문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설거지하다가 늦었어요 설거지보다 더 중요한 게 빠져라방 아니야 음. 네 이렇게 해서 어, 얘네들 드실 때에도 어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이 자체의 문제보다 네한 방에 훅. 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얘가 3등 이었어요 얘가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서 3등 그 다음에 콜라 콜라가 겁을 진짜 많이 내죠 저하고 이제 그 상담을 언제 언제였지 2019년 2020년 그때 이후로 상담을 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내용을 보여 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저기 어 우유하고 뭐 주스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이 잘찔것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살이 잘안찔것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어, 정말로 제가 질문에 함정을 파지 않았다 라고 가정하고 답을 하시라고 그러면 열이면 열명 전부 다 다이어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콜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 괜찮은 것을 우유라고 하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유 쪽이 오히려 칼로리가 높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콜라도 사실은 이 자체를 가지고 너무 어... 얘만 탓하지 말고 네. 콜라를 저희가 다이어트 할때 드시는 것도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얘네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들은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다니까? 얘는안 괜찮을 것 같죠? 괜찮다니까? 네, 생각을 아예 바꿔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이어트가 똑바로 보입니다 자 콜라 그리고 감귤 주스 네, 감귤 주스도 어. 주스류는 왠지 당분이 많아 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에 문제가 될것 같죠. 근데 콜라보다도 오히려 어, 칼로리는 낮은 축에 들어가네요. 이게 수분량이 많으면 칼로리는 낮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또 댓글에 그 유산균에 속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유산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유산균 덩어리까지는 아니고 이게 유산균도 지금 많이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산균은 어, 위산에 그냥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설탕물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어, 유산균이 작용을 하려면 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대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팅된 아이를 써요. 그래서 장그 장에 가서 녹는 캡슐로 산 그리고 닥터 캡슐 이런 거 있잖아요. 캡슐로 쌌다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어, 장까지 도달하는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걔들도 제가 그 방송 준비를 하면서 찾았던 내용으로 보면 어, 장까지 가는 확률이 10%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탕물이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다 죽어서 그래요. 근데 유산균이 없지 않아. 없지는 않은데 그냥 위에서 다 죽어요. 네, 우리 위산이 그만큼 강력한 애거든요. 그래서 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설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똑똑하신 분께서 홈메이드 그릭 요거트는요 똑같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요거트는 우유 베이스고 그 우유 베이스 라는 거는 어 칼로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어 즐겨 드시니까 그러니까 식사와 관계없이 즐겨 드신다 라고 하면 살이 찌죠 그래서 물만 먹고 살찐다고 그래요 자꾸 그리고 어, 그릭요거트도 발효를 시키니까 유산균이 많이 있겠지 하지만 그 유산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셔야 장에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어그릭 요거트만 드시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음. 그리고 사실 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식사 대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냥 식사죠 어, 뭘 먹던 간에 우리 아침 식사 그러면 전그릭 요거트로 아침 식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게 만약에 드신다 라고 하면 락토요 락토 없구나. 네, 없습니다. 어, 네, 락, 락토, 락토, 그, 종근당에서 나오는 락토가, 어, 가성비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 사실은, 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하 생산 단가랑, 아니, 마케팅을 그렇게 때리고, 서비스도 그, 원 플러스 원에다가 막50 하잖아요. 어, 근데 그 단가야. 아, 그러면 생산 단가 자체는 진짜 얼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런 정도의 생산 단가를 가지고 있는 게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광고빨이라고 아, 봅니다. 아니, 모릅니다. 나 라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도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자,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어, 그니까 포카리 스웨트, 그 다음에 포카리 스웨트보다 이제 당류가 더 많은 게 게토레이나 이제 파워웨이드 같은 게될 텐데, 운동 후에 이거를 갈증이 나니까 이온 음료야라고 이제 벌컥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벌컥 어, 드시면 살이 안 빠져요. 아, 어, 네. 이온은 공급될 수 있으나 살은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카리도 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음료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물만 드시라고 그래요. 물과 탄산수 정도로만 수분 공급을 하시고, 어, 이런 거 드시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해가지고 살 뺀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또단을 먹고 당분 공급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해서 그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를 때에는 그냥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나는 맹물은 너무 싫고 하다 라고 하시면 은 이제 요런 정도 탄산수 같은 것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막 댓글들이 또네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계신데 음, 네 방금 먹었는데 뻥인가요? 아예 뭐 먹은 만큼 도움은 이만큼 되겠죠 뭐,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자군 정신 승리를 해야지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저희는 유산균은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유산균 판매는 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그나마 봤던 것들 중에서 좀 검증된 아이가 어 그그니까이 정도면 효과가 좀 괜찮아라고 어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판매를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은 좀잘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는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예를 예를 하죠. 네, 네. <웃음>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응가약 말고 음 전체적 전반적인 장 건강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어 한약입니다. 저기 발효 저것도 역시 발효 한약이고 어장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비가 있으면 아왜또 어, 변비약이라고 하지? 근데 네, 변비가 고민이죠. 알겠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유산균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 그거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장 건강을 유지시키는데는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변비라고 하는 그 질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음,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니까 유산균으로 일상 유지는 시키고 유산균으로 어, 일상 유지는 시키고 난 다음에 약 처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약 처방도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비가 정말 심해가 되면 우리가 관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어 정말 먹으면 쭉쭉쭉쭉 빼는 그런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즉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설사약을 처방을 해서 당장 급한 것부터 치워냅니다. 하지만 설사약이 어, 설사약은 장 건강 개선은 아니거든요. 그냥 장을 쥐어 짜서 밀어내는 거지. 네. 어유, 되게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네. 네, 그렇게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일상적인 장 건강이 떨어져 있는 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장 기능 자체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 장 건강 자체가 내려가 있을 때에 내려간 건강을 높이는 방향. 을 쓰는 거고 어, 유산균이든 뭐 이런 종... 이런 <웃음> 의식으로... 네,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어, 변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애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쭉쭉쭉 빼는 애 하나 그 다음에 건강 자체를 높이는 애 하나 일상적인 장 건강 관리를 하는 애 하나 이게 유산균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저희 청소, 화장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저기 뭐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그 대장내시경 할때 쓰는 약 같은 그런 그런 경우 아니 정말 그 애들 같은 경우에도 변비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이막 손으로 파내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제 조카가 그랬어요 조카가 정말 변비가 한두살세살때 너무 심해 가지고 지 엄마가 막 손으로 파내고 막 이런 일까지 버리길래어 약을 먹여서 그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변비까지 이어졌는데 네 어, 네, 지금 네, 자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커피드린다고 했던 분이 그 워너비 분과 그 다음에 스페이스제로 그리고 어 미선님 이렇게 세 분은 제가 커피를 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퀴즈도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퀴즈 당첨하신 분들께 어, 저희 스타일대로 치킨을 따드렸죠. <웃음> 네, 이게 이게 저희 저희 클라스입니다 네, 저희는 치킨 먹고 살 빼는 동네라서 어네자 아무튼 내용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생그 물만 먹고 살찌는 체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제부터는 다른 분들께 어 반드시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물만 먹고 살찌는 체질은 지구인이 아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치킨 받으셔서 어 그런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물만 먹고 살찐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작거나 어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어 자기의 생각보다 아까 그러니까 그 내가 인지하는 음식 섭취량하고 인지하지 못한 음식 섭취량하고의 그 간극, 갭이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살이 잘 찐다 자기는 물만 먹고 살 찐다 활동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은 사실은 음료가 문제가 됐었어요 어, 음료, 음료 음료는 그러니까 칼로리가 되게 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할 것 같고 어,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를 하는데 자 위를 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위를 있잖아 요 이거 이게 예를 들어서 장 건강 장, 장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는 위를 즐겨 먹습니다 하루에 어 끼니마다 세 번을 위를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요 큰일 나요 네 정말 큰일 나요 위를 하루에 저거를 세 개를 먹으면요 자 어디 돌려봅시다. 300이잖아. 한, 한달 정도 지나면 1kg 이상 찌겠는데요? 그쵸? 한 달이 뭐야? 어디 보자. 한 달이 아니지. 15일, 18일, 18일, 18일 되면 1kg 쪄요. 그니까 러 내가 보통 일상식사를 하는 수준에서 하루에 위를 3개를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18일 지나면 1kg가 쪄요. 그렇다는 건 1년 지나면 20kg가 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위를 먹으면 안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자, 이 이야기를 자꾸 제 말을 좀 중간에 자꾸 사람들이 잘라먹어가지고, 어, 그렇게, 그러면 위를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를 먹으면 그만큼 다른 식사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위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그걸 못하면 자기 물만 먹고 살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다이어트할 때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 알고 계신 이 콜라도 사실은 괜찮은 아 괜찮다기보다 아,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얘가 윌 윌하고 비교를 하면은 칼로리가 절반 이하입니다. 네 이게 절반 이하예요. 물론 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지방을 빨리 높이기 때문에 액상과당이 들어가면 은 중성지방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어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애들도 설탕물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드실 때 제발 하나씩만 드세요 네 <웃음> 꽂아가지고 다 이렇게 굽지 말고 하나씩만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 음식, 이 얘들도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네 네. 네. 이온 음료 이 이온 음료는 운동 하고 난 다음에 먹는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 하고 난 다음에 먹는 종류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런 음식을 먹으면서 왜 나는 운동을 이만큼 하는데 살이 안 빠질까 이런 고민들을 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 오늘의 퀴즈는 엄청 어려운 거 드릴게요. 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콜라의 칼로리 밀도가 얼마인지 가장 근접하는 답을 쓰신 분께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네. 네. 어렵죠? 네. 자, 맞추는 분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맞추는 분이 어, 안 계시면, 음, 제가, 제가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 치킨을 못 먹었더니 영 심심하네요. 자 어,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할 때에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어, 보시고 좀 똑똑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에 그 영양 정보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자 라는 거고요그 영양 정보도 제대로 보는 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 상상 속에서 혹은 편견을 가지고 혹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는 문제가 될 거다 안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런 역량 정보들을 보시면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래. 아침, 아까 침아 앞번에서 다 설명했어요. 설거지하는 동안에 자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음식들까 지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어, 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런 이런 음료수들 이런 음료수들이 어, 다이어트 칼로리가 높은 순서대로 칼로리 밀도가 높은 순서,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런 음료들도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생각을 아예 벗어 던지고 어, 얘네들을 먹을 때 나는 어떤 음, 어떤 방식으로 먹을 것인가 어, 이런데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콜라의 칼로리 밀도, 칼로리. 우린 칼로리가 중요하니까. 네. 자, 역시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네, 그러면 어, 이번 주 치킨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문제가 뭐였죠? <웃음> 네, 콜라의 칼로리 밀도 계산입니다. <웃음>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웃음> 네, 어,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어,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빠져라방을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어, 정말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된다 어, 음식한테 제발 죄책감 가지지 말자 많이 먹은 내 탓인데 왜 음식한테 죄책감을 자꾸 가지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